저 지금은 오사카에 있고 홍콩에 가기 전에 한번 오사카 가고 싶어서 그냥 깜짝이 여기에서 왔어 그리고 지금은 오후에 1시이고 조심을서 초밥을 먹고 싶어서 지금은 초밥집에 가고 있어요 여기다 何もしなったら。 깐만더깐만터 음 여기 안에는 햄도 있고 와. 새우 이란 이거 아 이거 뭐였지? 이것도 있어. <웃음> 아. 어, 이것도 이것 음. 맛이다. 음. Scarlet Boo, don't look over h e 음. 음. 음. 음. 음. 와... 이게 뭐야? 음. 와... 이거 무슨 머리예요? 약간 내잔, 네 대잔 느낌 간장도 음. 찍고 뭐 하는 거안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요. 왜냐면 먹을 때는 아무 맛도 없어요. 약간 살짝 부드러운 느낌인데 향기 없 많이 없어. <놀람> <놀람> 오시할이 방법을 선택してください. 아, 카ッ 오, 너무 귀엽다. 우, 사람 생각보다 많아. 어, 아이스 커피. 아이스 커피. 네. Sサイズ? あ、あこれれるですあ、ね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あ、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食べえなんで<笑> 오늘 다 먹었어. 스몰시켰는데다 속이만 먹었어. 뭐? 어? <웃음> <웃음> 나왜 여기 있어? 왜? 나 지금 호텔에 나오늘은 한국에 가려고 했거든. 어나 화이니마트에서 종이박스 받으러 에? 너희도 있어? 왜 네, 너희도 있어? 아? 그렇 그냥 어, 여기, 여기 있어, 있어. 네. 일단은 화이니마트에서 종이박스 가지고 거 <웃음> 노소 <노도> 타려고 했거든 <웃음> 종이박스 노소 할거야? 어 노소 타려고 노소 할거야? 어, 어. <뭔트> 11시까지? 아, 아, 아, 네, 1 1시종료해시1 0시까지 아, 알겠습니다. 1시까지 오, 오케이. 밤 11시까지? 네, 네, 감사합니다. 오이데 오이데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어 아, 여기 있 아, 거기 안에 있어? 데. 이미 했어? 데. 오! 자, 뭐야 아, 옷이이 여기 어 해줬어. 오. 오, 오, 어때? 오, 오, 오, 오, 더 오, 오, 오, 어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어 오, 어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아니 여기는 물은 물. 이거 자기끼리 끓는거야 어 끓는거야 어, 이거는 먹을 수 있어 그냥 물 수돗물을 쓰세요라고 수돗물 먹어도 돼? 수돗물을 먹으세요라고 수 있는데 이번에 수돗물 먹어도 돼? 먹을 수 있어 일본은 아니, 아, 이거는 그냥 그거야 따뜻하게 하는 거 근데 이거 더럽다고 많이 들어나여기서 라면 만들 수 있네 여기 서만 안에서 라면 만들면 안돼 안 돼. 아니, 청소하면 되지 않아? 아니, 물은 물을... 안 돼. 이거 물을만 이렇게 내리는 거고. 이거 물을 안. 아 물아래 내려요? 아니, 물은 여기서 나와. 여기서 라면 끓이면 안 돼. <웃음> 아니, <웃음> 만약에 이거 버튼 안넣으면 그럼 물 아직도 여기 있잖아. 어. 그럼 만약에 물 아직 여기 있으면 끓고 있으면 그럼 라면 넣고 그다음에 먹고 있어. 여기서는 라면 안 돼. 어, 그다음에 여기 여기 지 어. 라면 수프 나와. <웃음> 아니야. 그럼 네가 개구인데. 개구인데? 아, 어떻게 하 너무 부드럽다. 너무 부드러워. 바삭바삭이 안에 이래요? 아니 그 뭔가 사계만의 거. 뭔가 우리가 먹었던 게, 오키나와에서 먹었던 거 약간 바삭바삭하고 안에가 쭉 그러니까 톡톡한 느낌? 이거는 밖에도 도 안에도 다톡톡한나 한데 뭔가 입에서는. 어 맞아. 아이스크림이 좋았네. 아이스크림 맛. 아니 닭고기 맛 아이스크림? 코야키맛이스크 아안공 음. 원한테아었어어 와요. 근데 이게 너 잘못이야. 조금 뿐 나한테 너무 뜨고 나는 입에서 너무 아. 한반씩 먹면 아마 너 고약이 많이 먹어서 그래요. 그런가? 어, 익숙해서 그냥. 이일본 아, 한국인 다르지? 내가 아, 말하고 싶은 건 어떻게 알아 어떤 느낌 알지? 아, 어. 다르지? 완전 다르지 않아? 혹시? 여기는 아이스크림, 한국은 과자. 네. 음. 이거 뭐지 이거는 계란 음. 작은 거. 이거 새우 있어래 뭐 요거 먹으면 여기 안에다 음. Yeah, yeah, yeah.